무 잘하시네요. 너무 잘하시네요. 지우야, 지우야, 지우야. 지우 지우야. 우지야 지우야, 우지 우와! 우와! 괜찮다! 잘한다! 어머! 잘한다고 하니까. 어머, 뭐, 진짜? 어머, 어머! 아들어갔이저 <목소리> <수 있는가? 목소리> 안에... 이잡아게 <밀가람을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응, 응, 응, 응. 우와, 다다다예 올라가자, 야응 이렇게 자어 먹을 생각을 못했는데 음, 움직이는 거도꼼꼼고와이 그랬어? <웃음> 치킨 데 맛이 없으면 정말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이고, 아, 시켜, 야 아, <웃음> 온도가 너무 안 좋아. 오. 아, 이 <웃음> 아, 어, 새우. 그 안에 이렇게 냉모장에 새가 들어가지? 새우 안 들어갔어. 같이 놀아야 잘 같이 놀아 우와, 예쁜 짓 哦。머 <笑> 김치 좋아잖아 김치 좋아잖아요 김치 좋아해 해 깨져 위험해 아저씨 아저씨 이리 <웃음> 와 와봐 아우 축구나? 아우 축올봐 자. 이 엄마! 엄마! 엄마! 이거 볼게. 줘 볼게. 어. 장군으로 아. 꿀이네. 이거 차. 다 왔다. 홍네 괜찮아. 지 당근. 당근이야. 지호 정지호. 야, 얘네 엄청. 어머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가고 가고야! 고야 가고야! 가야뭐 그래? 좀봐. 먹이 줄까? 아, 먹이야. 먹이야. 안이야. 코레리도 <웃음> <웃음> 와, 진짜 통. 안 돼. 안 돼. 아직 안 갔어요. 빵? <웃음> 빵, 응, 빵, 빵. 어, 우리 빵안 먹는데. 응, 빵안 먹어. 빵. 빵은 안 먹는데. 뭐 먹을까? 빵? 응. 아 그렇게 되는 거야? 응. 되게 신기하다. 아이 봐봐. 먹었다. 최고 <웃음> 나니. <웃음> 어, 최고래. <웃음> 배부를 것 같아. 배불러. 다른 친구도 주자. 다른 동물들 주자. 다른 친구들 주자. 왜 왜? 자고 있어? 안 자던데? 나요 아니 아니 그만 다른 친구도 주자. 아니야, 이건데... 이건... 이건... 이야 이건... 야 아니야? 응. 윤서야 건리야 윤서 이리 이건... 리 진짜 건 이건... 이건... 이아 이건... 이건... 이건... 이건... 이건... 이건... 이건... 싫어? 윤서야뭐인상안상 윤상 안 돼. 윤상 윤상 윤상 윤상 윤상 윤상 윤상 윤상 나상 윤상 윤아 윤상 윤상 나니 여기 보세요. 여기 보세요. 여기 보세요. <웃음> 여기 봐봐 요여 여기 여기 여기 보세 여기 여기 보세요. 여기 보세요. 여기 야 여기 보세요. 여기 여기 보세요. 보세 보세요. 여 보세요. 보세요. 요 다음 이야기예요. 고음 달인 생그리의 고음 들어보실래요? 다음 <웃음> 영상에서 만나요.